입고 후 시동을 끄고 수분 후 엔진오일 레벨을 확인합니다. 과주입된 상태였네요. 에어클리너를 교체합니다. 에어를 이용한 잔여 제거를 위해 전용 어댑터를 삽입 후 마스킹을 꼼꼼히 흠집을 방지하고요. 기존 엔진오일을 드레인합니다. 프리세이프트핀을 제거해 오일을 탈출합니다. 오일필터 하우징을 풀어 필터를 탈거해 주고요 입으로 보는 정도의 세기로 에어를 세팅해 잔유를 배출합니다 단순 드레인으로 배출되지 않는 오일까지 드레인할 수 있죠 올이 K3는 오일필터가 조금 재미있는 구조 같습니다 일반적인 카트리지 타입 필터는 별도 드레인 플러그가 있는데 K3는 프리 세이프티 핀이 이를 대신하게 되죠 드레인 플러그 와셔로 신품으로 교체합니다. 신품 오링으로 교체합니다. 필터를 장착 후오링이 신유를 도포해주고요. 필터 하우징을 손으로 살살 돌려준 후 토크렌치를 이용해 규정 토크로 체결합니다. 드레인 플러그도 마찬가지로 손으로 돌려준 후 토크 체결하고요. 올이 K3에서 배출된 엔진오일의 모습입니다. 준비한 오일은 슈아 힐렉스 트라 SM-0w20입니다. 플러스 g t l 기호로 이루어진 100% 합성류이며 올이 K3 엔진오일 규격인 SM-0w20을 플러스 정확히 충족합니다. 해당 오일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영상 설명란에 있는 작업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신유집이 끝났으면 시동을 걸어 유온을 올려준 후 시동을 끄고 수분 후 엔진오일 레벨을 확인합니다. 약 90% 정도로 세팅되었습니다 다시 시동을 걸고 작업 부위를 확인합니다 오일 필터 드레인 플러그